디아이 파트서스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Who benefits from the early program? 즉,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과연 유리하게 그 early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학점이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Compelling GPA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교 웹페이지를 가든 지 간에 그 GPA 항목에서는 항상 Good GPA도 아니고 뭐엑 x c e GPA도 아니고 Compelling 아니면 Competitive GPA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가장 먼저 점수가 높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만약 점수가 높은 게 답이었다면 은대학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 Higher the GPA, the best chance you have of getting in 아니면 The highest GPAs i get in 이런 말을 쓸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Compelling, Competitive GPA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크게 한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적혀 있는 거는 코코스거든요. 어, 그냥 한국말로 한다면은 필수 과목이겠죠. 필수 과목은 여러분들이 9학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2학년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 알아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이거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너요거 들으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어 근데 졸업은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제2외국어가 있어요 다섯 개 영역이죠 그럼 먼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어는 4년을 들어야 됩니다 4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유학을 좀 늦게 간 학생들 학교에서 ESL 들으라고 영어를 못 듣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ESL을 영어로 보지는 않거든요 ESL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어 습득이지 그 영어 수업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경험 아니면은 좀더 성숙된 리딩 능력 아니면은 비판적 사고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을 늦게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ESL만 들으라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말하세요 전 ESL도 듣고 싶은데 영어도 듣고 싶다 왜냐하면은 ESL을 빼고 영어 4년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항목 수학 인데요 수학은 아, 이게 조금 많이 문제가 돼요. 특히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수학도 4년 들어야 됩니다. 9학년 때도 들어야 되고, 10학년 때도 들어야 되고, 11학년 때도 들어야 되고, 12학년 때도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10학년 때캘클러스를 들어요. AP 캘클러스 뭐, AB를 듣고, 11학년 때 BC를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들을 수학 과목이 없거든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아 그러면 내가 수학을 다 마쳤으니까 수학을 안 들어도 되겠지 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수학 4년을 들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수학 4년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생이 12학년 되기 전에 AP 과정을 다 끝냈다면은 근처에 있는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듣든지 온라인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은 수학이라는 항목에 편입돼 있는 뭐 통계나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에 자신 있다고 해서 미리 듣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수학에 자신 있다면 은 일반 듣고, 언어즈 듣고, AP 듣고, AMC 마치고 그다음에 미국 내 올림피아드 나가고 국제 올림피아드까지 나가면 이제 수학 좀 하는 거예요 근데 AP 하나 했다고 내가 수학 잘한다고 하는 거는 큰 오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링 할때 수학도 밸런스 아타 하는 거 상관없어요. 굳이 무리하게 10학년부터 AP 듣지 말고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학 과목과 교과목과 아니면 접근 가능한 교과목을 총본 다음에 이게 4년 동안 내가 꾸준히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나오는 형태로 수업을 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Rigs of Curriculum이거든요. 이 Rigs란 거는 이제 난이도인데 솔직히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4.0에 4.0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보로 이제 이상한 소리 하든 야유도 좀 들릴 것 같은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10학년 때 9학년 수업 들으면 돼요, 다시. 11학년 때 9학년, 10학년 쉬운 수업 들으면 돼요. 그리고 1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쉬운 과목 들으면 돼요. 그러면 4.0 나와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그걸 원치 않아요. 내가 3.5더라도 9학년 때보다는 10학년 때가 더 어렵고, 10학년 때보다는 11학년 때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11학년 때보다는 12학년 때가 더 난이도가 있는 그 수업을 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AP도 10학년 11학년 때 왕창 듣고 12학년 때 이제 대학교 준비되니까 하나도 안되는건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9학년 때는 안되는게 맞고요 10학년 때 굳이 듣는다면 한개그 다음에 11학년 때는 두개그 다음에 한 12학년 때는 세개 정도 듣는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계속 급증하는 이런 형태의 커리큘럼을 원하고요 그리고 학교에다 트랜스프리 보내면은 아니면은 커먼 앱이나 뭐코올레션이나유 c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느 애플리케이션 보든 간에 수업 옆에는 그 레벨을 적게 돼 있거든요 이게 레귤러 클래스인지 언어스 클래스인지 AP인지, 유니버스티인지다 적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그스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AP도 하나도 안 듣고 언어스도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4.0이다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학교 못 갑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AP를 많이 듣고 언어 수술 많이 듣고 좀 힘든데 3.7이다 3.5다 아직 승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학년 스케줄을 짜야 되는 11학년도 11학년보다는 12학년이 더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11학년 스케줄을 짜는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천천히 AP를 좀 집어 넣어야 돼요 근데 집어 넣었을 때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12학년 때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요소는 뭐냐면 이제 랭크거든요 이거는 저의 첫 방송에도 나왔듯이 이거는 경쟁의 문제예요 어떤 학교들은 랭크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뭐 100명 중에 몇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하버드에 지원하고 싶은데 100명인 학교에서 50위 한다고 쳐요 그럼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PA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랭크도 매길 때 그냥 GPA가 있고 그다음에 w e i g GPA가 있잖아요 w 이 i g GPA 하면 훨씬 더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w 이 i g h 는 뭐냐면은 내가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랭크는 여러분들이 꼭 카운슬러한테 가가지고 대학교에 보내주는 트랜스크트에 우리는 랭크가 있냐 없냐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랭크가 있다면은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상위 뭐 Top 10, Top 15, Top 20 학교로 가고 싶다면은 적어도 5등 안에는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또 이제 봅시다. 우리 학교는 랭크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할래?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카운슬러 리포트거든요. 카운슬러 리포트는 뭐냐면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떠한 교육 제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함과 더불어 지원자는 지금 이 학교에서 한몇 프로 안에 드는지를 명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 랭크가 나오겠죠. 그래서 랭크는 없는데 카운스로 리포트해서 얘는 한 50% 하는 학생이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그 o 10, 15 학교는 못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Diversified Courses라고 제가 했는데 이 수업을 다양하게 듣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이제 전공과 관련성인데 여기는 그냥 간단한 공식 하나 있어요 나의 필수과목 그 다음에 나의 선호과목 이 둘이 충돌했을 때는 항상 필수 과목이 먼저 와야 됩니다 필수 과목을 다 수강한 다음에 남는 이제 일렉 e c 부분에서 본인의 전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러한 수적인 것 외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제가 첫날도 매우 강조했는데 그냥 strong leadership이에요 이거는 제가 매번 반, 반복할 거지만 leadership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어요 뭐 passion, diversity, dedication, sacrifice. 다 좋은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을 상위 개념은 리더십이거든요. 리더기 때문에 패션을 탄 거고, 리더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고, 리더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리더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본인한테 이 질문을 던지세요 What kind of leader are you? 잘 보세요 What kind of leader are you? 라고 했죠 제가 제가 What leadership position do you have? 이러지 않았잖아요 What kind of leader are you? 했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리더니?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떠하니? 그 다음에 리더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하나씩 해봅시다 리더라는 단어의 명사형을 보면은 다양한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뭐 대통령, 학생회장과 같은 리더십 포지션을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전을 보면은 남의 모범이 되는 아니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포지션은 없어요 거기에 원래 포지션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개념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모범이 되고,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이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이제 키우잖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아, 우리 애가 리더십이 참 많아요. 리더십은, 리더십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가치를 수치적으로 나타나요? 리더십은 많아요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따뜻한 리더예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자기 생활이 없는 리더예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되게 눈물이 많은 리더예요. 이런 식으로 가치 중심적 설명이 나와야지 수치적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리더를 이제 판단할 때 이런 인텐지 e 한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첫 번째 뭐 했냐는 거예요. 어차피 원서를 쓰게 되면 은 액티비티 섹션도 있고 이력서 섹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 에세이도 있고 액티비티 에세이가 다 있어요 메인 에세이도 있고 첫 번째 질문은 What have you done? 여기서 안 좋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학생 회장이에요 근데 디스크립션에서 내가 이렇게 써요 나는 학생의 대표로서 학생의 이익을 대변했고 잘 들으세요 이익을 대변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학생들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좋은 것 같아요. 최악의 리더예요. 첫 번째.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해봅시다. 밑줄 쳐볼게요. 이익을 대변했다라는데 좀 궁금한 게 어떤 이익을 대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소는 뭐냐면 은 디스크립션에서 리더십 디스크립션은 항상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를 달리 표현한다면 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는 소수자들 아니면 국제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제한되어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어필해 가지고 이제 모든 학생이 국적에 무관하게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이잖아요 또 하나 우리 학교는 그 점심시간이 35분밖에 안돼 가지고 학생들이 점심 먹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학교 캠페인을 열어 가지고 점심시간을 1시간은 늘리는 거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서는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어떠한 리더인지 그래서 그 학생의 이익을 대변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한반지로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처치 거는 뭐냐면 은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줬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연한 걸 해놓고 내가 잘난 리더라고 요 지금 줬던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런 식의 리더십을 묘사해요 추상적이고 당연함을 강조해요 이거는 학교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What have you done?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해 줘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리더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나와야될 질문은 이제 what이 나왔으니까 why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why do you do this? 왜 너는 이러한 것을 하냐는 라 거예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공부할 시간도 뺏기고 그런데 너는 왜 이것을 하니? 근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약 아까 사례에서 그 점심시간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하는 리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액티비티에서 이러한 소셜 애드바커스가 나올 거예요. 이 학생은 뭐 디베이트 클럽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스튜던 트이브먼트를 하든지 무슨 애드바커스를 하든지. 다른 액티비티들 내에서도 이러한 색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Why do you do this? 이 질문은 내가 서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례로 돌아간다면 이 학생이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런데 이력서 다른 부분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평가자는 좀 의심을 할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예, 진정성은 뭘까 그러한 이제 red flag가 나올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메인 에세이나 supplementary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내가 아니라 변화된 나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추구하는 리더십이고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방향성을 입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why do you do this?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객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근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은 How did you influence others? 이거는 리더십도 되고 커뮤니티라고 할게요 커뮤니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협동해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개성주의가 강하고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타적인 학생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리더십은 남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냐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십은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 던지세요 먼저 내가 무엇을 했냐예요 What have you done? 이거지 What position do you have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했냐이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why do you do this? 왜 이것을, 이거를 넌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은 내가 서술로 하는 게 아니라 원서 전반에 걸쳐가지고 지원자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How have you influenced others?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와도 돼요. 변화는 아직 없어도 돼요. 단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변화에 남들이 동참을 원하는 아니면 동참하게 한 그러한 기록만 있으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Activity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Activity 관리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도 Leadership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개의 Activity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상호작용해 가지고 리더십이 증명되는 것처럼 지금 10학년이나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액티비티가 과연 리더십 쪽으로 가고 있는지 즉, 내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러한 색채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평가를 했는데 나는 되게 이기적인 애구나 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기적이면 더 좋아요 지금부터 변하면 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리더가 되겠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세이예요 나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실된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했을 때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인에 대한 평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